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게 될 텐데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있어서 보호해주고 어디가 눌려는지도 알수 있는데 로봇은 지금까지 딱딱한 외피 아니면 컴퓨터 스크린 같은 것들을이용 했는데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들은 로봇에게도 사람과 같은 피부를 부여해서 어디가 눌리는지 알수 있고 부드럽고 눌려질 수도 있고 한 기술들 사람의 피부를 따라갈 수 있는 로봇 피부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지금 촉각센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작은 면적을 촘촘하게 재는 기술이 하면 저희는 넓은 면적을 적은 수의 센서들로 측정하는 기술들을 개발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은 국면이라든 사람의 팔 다리를 덮을 수 있는 전신 피팅용 초각센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칼로 베어지거나 다치더라도 쉽게 수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전도성 물질 이렇게 차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비슷한 접착을 해줄 수 있는 접착제 같은 역할 하는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바르면은 실제로 다시 물리적으로도 이게 붙고 그걸 전기적으로도 이제 결합이 다시 돼가지고 진짜 만약에 좀 충격이 예상치 못하든지 아니면 절단이 뭐 생기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이걸 완전 대체하거나 그럴지 않고도 이제 간단하게 좀 수리를 하거나 할수 있다는 게장점이에요 아무래도 실제 사용하려면은 충격이나 이런 거에도 확실히 좀 강건해야 되고 어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충격만 살짝 줘도 고장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게좀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서 강건하면서도 성능도 성능대로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전혀요 일단 휴머노이드에게 사람과 똑같은 피부를 부여할 수 있고 촉감을 부여할 수 있고요 또한 의수나 의족에 피부로 쓰므로써 대상자들이 촉감을 느끼고 또 보호받고 또 밖에 일반 사람들하고 구별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도록 희산하지 않는 그런 피부를 제공할 수있니다 뭐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은 저희들 은 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또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자극을 어떻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느냐. 지금은 진동과 전류를 쓰는데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게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빙로봇, 식당로봇 일부가 충돌이라도 감지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 기술로는 전신을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어 곳에서 충돌이라도 어디 충돌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로봇이 사실 지금 이제 로봇 종금 사람 주위에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커피를 만들 줄 로봇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로봇들이 한두 개씩 눈에 사람들 실생활에 일반인들 눈에도 보이는 곳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로봇들이 다 사람과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던가 근데 얘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과 닿았을 때 닿는 물리적 접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로고에 다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그렇게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사람과 같이 부딪낄수 있고 같이 만질 수도 있고 이러한 감각적인 교류를 할수 있으려면 이런 로고 피부와 같은 센서가 필요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아낌없이 저희 지원을 해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